<웃음> <웃음> <웃음> 서로 찍어줄까, 동양구? 그래. 빵빵, 빵빵. Love you. 결국에 이곳엔 아이스크림이 없었다. 그 후로 나는 죽었다. 한다. 지금은 수도의 지하철을기 다. 이지방표지나는은김이 지금 무슨 뭐.. 베타동? 베타동일까? 음, 음. 텐.. 텐동 텐동? 그거이뭐한 가야 다응 그러다 그러다 끝이 없고. 네. 눈 아프지 다리 아프지 발변한 데가 없어 뭐 찍고 있는 거야? 응 근데 왜 다리를 찍어? 이거 걷는 것도 찍고 싶어 은하아 음. 찍어 <웃음> 길은 안나오고 10분을 더 걸어야 한다 아, 리얼리? 데 거의 다 오긴 고도를 그래? 믿고 한 가봐야 전생이 내 구글맵 그래 화이팅 아야 우리 이쪽 아니야 남들 따라가면 안돼 어, 어? 잠시만 잠시만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아 진짜 당황한 김보경 씨 아뇨 거의 다 왔다 김이가 잠시만 약간 장애가 생겨가지고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니까 중간에 물싸게 넘길 수 있어요. 중간에 물이 있다는데 물이 전혀 이 안. 이 물입니까? 어, 이게 어, 하천입니다. 어, 이때가 하천인가 보네. 네. 아 맞아요. 그만은 맞게 온 겁니다. 음, 밥을 먹으러 갑니다. 눈 아파. 눈 아파. 눈 아파. 어, 노진 아파. 좀서야될것 같아. 뭐? 아, 식염수. 사실 어제. 김보경 씨가 <웃음> 렌즈에 <웃음> 눈이 삐고다해 버렸어요. <웃음> 어, 나는 궁예다. <웃음> 궁예, 그 재밌는 말이 뭐였지? 몰라 3달러? 틀렸어요아우 재미없어. 이제 어떡하죠? 보경 씨, 나 똑똑해. 곱하 먹으러 가는 게... 넘날이 힘들다. 아이고 분이 오늘 문 닫았으면 눈. 난 집으로 갈 거다. 아, 늦을까? 네 <웃음> 어, 담겼다 널선 전에 재미 인증을했다 On my brain, but got it good. Can't complain. It's like I'm losing my mind, and time's hard to find. What's a girl gotta do to catch a break? Oh, when life tries to test me, I take. 지금 놓쳤어요 누구한테 존댓말이냐 어쩔 수 없지만 뭐 이게 뭐여행 뭐. 20분도 속중입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20분이면 BA투어 내일 가는데 아 좀더잘수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죠 그냥 잠순이야 잠순이 잠은 좋은 거잖아요 월그나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제가 좋아하는 또 이건 카르보이제 초콜릿인데. 유. 이게 존맛탱이라고. 유. 지금 현재 시각은 예. 10시 36분이고요. 오늘 고생했고 2만 보 내일은 3만 보 할게요. 야. the rain on the window watch the time float on cool it blows a memento What's there to do? So many times I tried, but I just don't remember. 내가 먹었던 거대태 뭐였지? 살이었나 와사비? 맛살이었나? 죄송합니다 음. 조금... 음. 음. 아, 덴뿌라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음밥 먹고 <웃음> 심각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지금 최악의 말하는 건 이게 아. 각자 이인분이 <웃음> <진짜 유리 없어. 웃음> 이게 공항 마지막 날이니다 어. 드디어 마지막 날니다 a 음음 왔어. 지가 여기 어디냐면요. 바로 어디 전 저는 기억 삿포로 타워인가요? 예 맞습니다 아... 이거 미치는 김에 죠 맛도 내 맛도 알지. 영 아래 찍어요아영 먹으라고! 아, 진짜 먹으라고! <웃음> <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<웃음>